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가파리지바게트에서 초코 케이크랑 티코 다크 티코랑 허쉬 초콜릿 허쉬 초콜릿 우유를 준비했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 먼저 먹어볼게요. 무슬라흠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너무 맛 이딱 디코가 딱 조금이 디코가 맛있어요.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조금만 남는거는 아까 조금 뺐는데 부족할까봐 마지막에 조금 더 남겼어요 가족들한테 오랜만에 파리지파게트 케이크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